자, 게요 하나, 둘, 셋, 아, 제가 이번에 맡은 캐릭터는요. 최명길 선배님 그리고 선우제덕 선배님의 아들이긴 한데 친아들은 아닌 그런 역할로 미국에서 온 걸로 등장을 해요. 권추형 역할로. 제가 등장을 해서 그 동안 여기 젬마또 저희 어머니의 죽음 이런 거를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뭐 회사 여러 가지 복수 아니면 복수를 좀 돕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<웃음> 이런 역할인데 아마 보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사이다 느낌이 드시지 않을까. 하나, 둘, 셋, 뭐? 오케이고요. 오케이. 동일구간 타이틀과 습터가 아, 겠습니다 선생님! 네! 타이프 조금만 천천히 잡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습! 그. 안녕하세요. 오늘 여기 빨간 구도 제가 야외 촬영으로는 뭐 오늘이 두, 번, 두 번째 주? 두 번째 주 촬영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캐릭터도 강하고 좀 그렇긴 한데 이제 마지막에 들어와서 일을 좀 해결하려고 들어오긴 했는데 제가 들어와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을요 그래서 약간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모습 조금 시원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<웃음> 뭐예요, 뭐예요, 뭐예요. 뭐야? 뭐야? <웃음> <웃음> <파이팅>! <웃음> 아무래도 제가 처음부터 같이 시작한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와서 적응도 해야되고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는데 다행히 여기 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특히 최명길 선배님이나 선우재덕 선배님 뭐 반효정 선생님도 여기 계신 선후배 분들이 정말 오래 본 분처럼 너무 챙겨주고 많이 옆에서 도와주고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빨리 이 드라마의 이 캐릭터에 녹아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인가? 이제, 그, 오이 졸려. 졸려. 졸려. 졸 졸려. 졸려. 아 20년 넘은 꾸준한 관리 <웃음> 저 관리 되게 열심히 해요 예, 네, 열심히 하고 관리 열심히 받고 근데 그게 또 제가 하는 일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열심히 운동하고 물 많이 마시고 또 집에서도 관리하고 그래서 아마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들고 있어요 <웃음>